갑자기 여기는... 조용해~ 아~ 어, 갑자기 여기 어디에요~ 공주 야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~ 여기는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에요~ 아파트에 있는 공원이라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~ 우리 태식이 아까 떡볶이 먹어가지고 여기에 오추가루... 고추장 묻었어요~ 갑자기 이런 공원은 처음 와봤지? 우리 정자에 올라가볼까? 쯔! 으쌰! 으쌰! 공주도! 여기 어디예요 네. 안녕하세요! 하한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 해야지! 시가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<웃음> 하영이도 안녕하세요 해야지! 안녕하세요 너도 해! <웃음> 안녕하세요! <웃음> 마니 어, 이제 갈 거야. 안니에요있니에있아아니야 이제 알았요 아니에요. 가니아니아니 새가 빨리 가래! 아니에요. 요 아니에요. 요니니요 아니에요. 요요 밤중에 안녕하세요 하면 안돼 대시가~ 아~ 어, 그밤이라서 너무 어둡다 이제 공연 뱀이 못 찍겠어. 요